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된 국내 보호구역의 이름이다. 지난 28일 밤 9시 일본 도쿄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했다. 이 태풍은 오는 9월 3일 오전 9시 오키나와섬을 관통해 서쪽 100km 북은 해상으로 지나갈 때까지 서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. 경로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한반도로 다가오지 않는다. 흰남노의 위력은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 현재 중심기압 9 8 5헥토파스칼의 최대 시속 97km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. 기상청은 이 태풍의 강도를 중으로 관측했다. 기상청은 29일 오전 9시